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에코프로 중장기 추천주였고 하한가 나왔을 때 6만원에서 강력추천드렸습니다 이후에도 정고돌파할 때 추천드렸고 이후는쭉 추세로 11선 이탈 없이 올라갔고요 어, 이때 매도시기 알수 없다 추세 유지가 되면 홀딩을 하고 추세가 꺾이면 분할 매도 시작해라 여태까지 11선을 타고 추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할 구간은 딱히 없었죠 올라갈 때 분할 매도는 가능했고 내려갈 때 분할 매도 구간은 있지 않았다 여태까지 홀딩이 수월했다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역대 신고가가 졌습니다 회원님께서 400% 2억 수익도 최근에 올려주셨고 이게 분할 매도 하면서 남아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실제 수익은 더클 겁니다 다음 코스모 신소재 이것도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였고 20년도 중반쯤에 역별 끊고 올라오던 자리에서 무료 추천 드린 적이 있었고 두번째 역별 끊는 자리에서 중장기 추천 드렸습니다 요때 기준으로는 270% 올라갔고요 코스모 화학도 역시 같은 타점에서 무료 추천, 중장기 추천 두번 드리고 목표가는 5만원 드렸는데 초과도 다 했고요. 다음 EN 플러스 역별 끊고 올라오던 타점에서 역시 같은 타점이죠. 추천하는 타점이 모두 다 거의 비슷합니다. 바닥권에서 무릎자리 추세 전환 초입에서 추천을 드리고 있고 이때 130% 올랐다가 여전히 빠졌다 한들 바닥권이기 때문에 또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때는 역별 돌파가 나오기 전에 미리 추천을 드렸구요 다음 펨트론 신규 성장주고 역별 끊고 1월에 올라올 때 발, 무릎 무릎자리에서 반복 추천 이후에 박스 업그레이드 하면서 추세 박스, 추세선 만들어졌구요이 추세를 지키고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최근에 윗꼬리도 차익실현이 아닌 매물소화다 분석드리면서 윗꼬리지만더 간다. 3일 연속 재추천드렸고 상한가 나왔습니다. 역대 신고가 축하드립니다. 펨트론 3월 24일 리딩. 윗꼬리인데 아직 추세박스 유지중이고 4848 사고 팔거나 반복매매를 하거나 홀딩이 가능하다. 금리율에 살짝 박스 돌파 마감했다 그리고 28일에도 종가에 기존 추천주인데 여전히 매수 가능한 종목 알려주면서 펨트론이 들어가 있었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고평가 구간이죠 그리고 다시 저평가로 내려옵니다 이후에 역별 끊고 올라오는 타점 추세전환 초입자리 여기가 이제 초보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왜 여기서 추천을 안하고 훨씬 비싸진 여기서 추천을 하지 오해를 하시지만 실상은 대개 시작점이 되는 자리인거죠 보통 발에서 무릎까지 올라오면 40% 50%는 올라온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으로 작게 보면 비싸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자리죠 비싸 보이죠 여기가 발이니까 여기는 비싸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대개 시작점이다 나노팀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신규 상장 주고 올랐다가 올랐다가 빠지죠. 빠지고 올라오는 무릎자리에서 처음 추천드렸고 이후에 마이너스 10% 이탈 없이 박스 후에 반등을 줍니다. 박스 돌파 나왔을 때재추천 드렸고요. 다음 미래 반도체 요날 VVIP에만 추천드렸고 을 역시 요렇게 같은 타점이죠. 무릎 추천이었고 여기도 박스 돌파하던 구간에서 재추천 처음에는 VVIP 그 다음에는 하위방에도 같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최대 65% 상승이 나와셨고요 앞에 그린대로 여기도 추천 그리고 무릎 어깨머리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이 패턴을 숙지해가지고 이 자리 공략을 여러분들이 주의하게 하시는 게 좋겠죠 손절은 당연히 잡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를 이탈했다면 손절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다음 날레 나노텍 역배열 끊고 정배열 구간에서 좀 크게 흔든 구간이 있었지만 장대양봉 상한가 다음 날 이제 추세가 유지가 되죠. 추세 박스 구간에서 단기 고점 박스에서 추천을 드렸고 14,000원 가까이 간다고 차트 분석으로 목표가 드렸고 근접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SF-A 반도체 어, 얘도 동일하게 급등 후에 고점 단기 박스 만들어주는 자리 박스 돌파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 전 고점 돌파하는 타점과도 일치하는 구간 6,000원 가까이 간다고 말씀드렸고 5,940원으로 근접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아, 큰 역배열 저항맞고 떨어졌고요. 일단 작은 역배열은 안착은 했습니다. 박스 돌파도 해줬고요. 이제 요큰 역배열 돌파 안착을 하는가 변곡점에 다다른 자리입니다. 다음 파인엠텍 얘도 신규 상장 주고 역배열 끊고 한참 올라온 자리에서 뒤늦게 추천했지만 역시 더 갔죠. 발, 무릎, 어깨머리 올라가는 자리 어, 전날에도 더 간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12% 고가 나왔고요. 다음 하나 마이크론 이거는 추천주는 아니고 분석줍니다 이때 질문이 나왔거든요 매수 가능한가? 어, 박스 돌파 자리니까 여기까지 하락 염두에 두고 1차 매수 가능하다 어, 요 구간에서 반등 확인하고 2차 매수하면 되는 거였고요 그런데 눌림 기에는안 주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어, 여기랑 여기랑 같은 타점이에요 여기서도 1차 매수가 가능했죠 어, 요 구간에서 반등 확인하고 2차 매수했으면 되는 거고요 최종 손절은 요 9000원 정도 다음 캠트로스 요때 VVIP 추천드렸고 단기 30% 올라갔다가 빠지고 또 크게 반등 시간으로도 6% 정도 올라갔죠 이건 뒤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 패턴을 잘 생각하시고 어, 무릎자리에서 공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자 주식 혁원을 그대로 따라주는 거고 이 무릎자리에서 매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런 자리 손절 잡고 대응해 주셔야 돼요. 1차 손절 혹은 최종 손절이 되겠죠. 발구간에 저가 구간이 최종 손절이 되는 거고 무릎 구간에 저가 구간이 1차 손절 구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떨어지는 흐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있겠죠. 이때는 손절 대응하시고 잘라주시고 회복시 재매수 하던가 다른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흐름이 있었던 기존 추천주가 저스템인데 저스템 하락하다가 올라오죠 올라오는 구간에서 무릎추천드렸고 10% 15% 수익권 주고 이탈이 나옵니다 이때 수익 챙겼을 수도 있지만 수익을 못 챙겼을 수도 있겠죠 여기 이탈할 때 최종 손절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손절입니다 근데 이후에 또 회복이 나오죠 회복이 나오는 거 확인하고 재추천드렸습니다 여기 손절 자리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여기서도 매수가 가능했는데 조금 더 지켜봤고요. 기존의 지지를 회복하고 맥점 회복했을 때 재추천 이후 계속 재추천하면서 최대 140% 수익이 나왔습니다. 요 구간 회복시 재매수 했던 구간 잘 복습하시고요. 다음 3월 28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볼게요. 반짝 상승이 나왔나? 하나마이크론 시간의 상한가였고 삼성전자가 이제 하나마이크론에 천억원의 장비를 무상임대한다. 그리고 반도체 오재의뉴스로 고가 26% 종가 13% 정석 반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17,000원 안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살짝 이탈하고 마감을 했고요 그래도 고점에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오늘의 저가, 전날의 종가 이렇게 단기 중요한 지지로 보면서 중간값으로 이렇게 세개 주요하게 보면서 고점매매 하시면 됩니다 차례대로 이탈을 하면서 여기까지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장기평까지 다시 크게 빠지는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를 지켜 준다면 고점에서 흔들다가 또다시 전고 돌파를 시도해 줄 겁니다. 아직은 단기 고점에서 윗꼬리가 뜨긴 했지만 아직은 추세가 유지 중에 있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미래 반도체 K칩스법이 오는 30일 본의이 통과 전망이다. 그리고 반도체 호재뉴스가 계속 있었고 앞에 설명드린 대로 여기서 추천을 드렸고 여기서도 추천 역대신고가 가졌고요. 고가 21% 종가 10% 얘도 정석 반짝이 나왔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오늘의 저가 전날의 종가 1차 2차 지지 보시면 되고 다음 비보존 제약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급락이 나왔다가 제출 적정 받으면서 반짝 나왔습니다. 고가 26%, 종가 12%. 481선 살짝 살짝 걸치고 마감을 해줬고요. 기존에 이 역배열을 끊고 갭상승으로 올라서면서 마감을 해줬고 21선, 21선도 지키면서 마감을 해줬네요. 일단, 단기적으로 21선이 1,100원 정도 합니다. 여기를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윗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역배열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최악으로는 이제 여기를 다시 재한착하지 못한다면, 또 이런 식으로 또더 깊게 무너지는 것도, 최악의 흐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추천드리긴 했지만, 한기 종목이고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자리까지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조심하자고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겼어야 되는 종목이고요. 재무적으로 위험하니까 현재 길게 가져가는 건 좋지 않다. 감사 보고서 제출 적정이 나왔다고 해서 재무가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잠깐의 위기를 넘길 뿐이에요. 재무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지연됐다가 제출했다고 해서 재무가 급격히 좋아진게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위기를 남길 뿐이다 다음 제주반도체, 반도체 관련주 최근에 전고점 여기 박스 돌파하고 상승이 나와줬고요 시의 9.9%, 고가 14%, 종가 4% 반짝이긴 하지만 그래도 박스 위에서 여전히 어, 유지가 되고 있고 다음 SFA 반도체 최근 추천주였죠 여기서 박스 돌파 241선 안착한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시간으로는 6.9% 고가 17% 종가 6% 정석 반짝 아쉽게 481선 안착은 실패를 했고 다음 텔콘 비보존 제약 관련해서 커플링으로 반짝 어버브 반도체 반짝 다음 TFE 신규 상장주 반도체 관련주 시간외로 4.8%였는데 낮은 확률로 고점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 역별 끊고 올라선 자리에서 정고 돌파하면서 역대 신고가 가졌네요 다음 이지 얘도 기존 추천주였고 4.5% 시외 상승이었고 고가 7% 종가 3%로 반짝 여전히 추세 유지 중에 있고 추천은 요 구간에서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다음 시그네틱스 반짝 윈팩 반짝 반도체 관련주들 한미반도체 반짝 여전히 고점에서 박스를 유지해주고 있고 레몬도 반짝 차 엔지니어링 반짝 동전주니까 주의하시고 kt알파 보령 snw 대호al 어 거의 다 반짝이죠 반짝이고 오늘 크게 상승 마감한 종목이 유일하게 하나 tfe 어, 이렇게 상승 마감하는 종목은 많지 않다 이 패턴을 이용해서 시간의 종목들 체크하고 시초에 대응을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3월 29일 시간의 특징주 카나리아 바이오 감사 보고서 제출 작정으로 시간의 상한가 나왔고 세종 메디칼이 지분 관계로 가치 상승이 나왔습니다 카나리아는 기존 추천주였죠 월봉 역별 끊고 올라오는 낙폭가 대 반등 자리에서 추천 기법상 25,000원까지 60%까지 올라간다 크게 상승 여력을 드렸고 초과 도달을 했습니다 일정도 있었고요. 3월 20일에서 2 2일 사이 요때 단기 재료 소멸을 주의하면서 요 구간에서 매도를 했으면 되는 거죠. 자 여기 장기 입형 돌파하고 박스 상단 돌파를 해줍니다. 요때 추천드렸고 크게 올라갔다가 다음날 무너지는데 여전히 요 박스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홀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장기입형을 재회복하는 구간에서 또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일정도 3월 20일에 있었고요 일정이 있었던 구간이 요 구간이죠 요때부터는 이제 매수보다는 매도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구간이었고요 일정이 근접하고 선반영이 이미 크게 나왔기 때문이죠 뭐뭐 할 것이다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올라가고 일정이 더 가까워지고 당일까지 와준다면 재료소멸 하락을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늘상 설명드리는 부분이고 최근에 저출생 관련주도 동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재료소멸을 경계를 했으면 요 구간에서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잘 챙겼을 거고 이유는 반등이 크게 나오긴 했지만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좀큰 악재가 지속이 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껐어야 되는 거고요 결국 적정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와줬지만 이게 계속 적정을 또 받지 못했으면 추가적으로 또 급락이 나오면서 여기까지 빠르게 크게 빠질 수 있는 자리였으니 적정 매수 타점은 여기였고 여기서부터는 매도를 했어야 한다. 뒤에는 좀 복불복이죠. 잠깐 저 출생도 하나 볼게요. 제로투세븐 제로투세 일정이 3월 28일쯤이었죠 이때 저출생 일정이 단기로 잡혀있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크게 올랐다가 빠지고 또 반등 추천을 드렸던 구간이 여기 여기죠 그리고 요구간부터 이제 단기 제로소멸을 경계하자 말씀드렸던거예요 결국 제로소멸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제 또 여기까지 빠지고 또 장기편까지 빠지고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에서 재매수는 또 가능합니다 저출생 일정이 뒤에도 또 계속 잡힐 거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전처럼 요런 구간처럼 요런 구간처럼 어 조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큰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큰 박스 대응하시면 되겠고 121선 지켜주는 게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를 지켜줘야 박스 유지하면서 다시 빠른 반등이 나와줄 수 있고, 만약에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더 가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속도가 느려질 겁니다. 그때는 또 주도주로 교체를 하면서 기회비용을 살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카나리아 바이오로 와서 시간으로 3600원까지 올라왔고요. 3600원이면 딱 기존의 정고점 구간입니다 20일에 종가가 3 7 0 0원이네요 종가상 3 7 0 0원 안착을 해줘야 이제 매물다 뚫고 새로운 힘이 열리는거고 다만 어제 비보존 제약이 감사 보고서 제출로 급등이 나왔었죠 비보존 제약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하락이 나오다가 제출작정으로 시간의상한가 고가 26% 종가 12% 크게 반짝을 한 구간 그거를 토대로 카나리아바이오 랑 세종메디칼도 반짝이 좀 무게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파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고점에서 추격하다가 물리면 많이 아픕니다 이때도 고점에서 물리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0%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물렸으면 바로 마이너스 35% 나왔고 내일도 혹여나 시초 고점에서 물리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30% 이상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적정이 나왔다고 해서 재무가 좋아진 게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위기를 넘길 뿐이다 다음 세종 메디칼 아, 얘도 감사보고서 제출을 오늘 했네요. 역시 동일하게 비보존 제약같이 반짝 상승 주의하시면 되고 시간으로 2950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요 정도까지 올라왔고 121선 정고점 241선 여기가 윗꼬리 저항이랑 겹치는 자리고 저항은 주요하게 이렇게 세개 보시면 됩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세종 메디칼 둘다 반짝 상승 주의 다음 대한제강 7.4% 자사주 소각 결정 소각을 하면 유통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호재로 인식이 되고요. 월봉 어, 최근에 정직하게 쌍봉이탈하면서 죽었고요 밑에서 이제 박스가 나오고 있는거죠 기존의 지지였던 14,000원 14,000원 회복이 중요한데 종가상 돌파 한착은 실패한 상태 14,000원이 1년선과 현재 일치하는 자리가 됩니다 위로 정고점 이때는 2년선, 481선 저항 맞고 떨어졌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13,4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121선은 일단 안 떨어졌고 종가상또 안착해주는 게 중요하죠. 윗꼬리만 남기고 빠질 수 있으니까 12,9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크게 박수로 보시면 되겠고 저항 하나 둘셋 주요하게 세개지지는 오늘의 시가 그리고 최근의 박스 하단 주요하게 단기 두개 보시면 되고요 다음 SPG 6.4% 로봇 관련주 감속기 분야 선두기업 계속 같은 이유로 역대 신고가 자리에서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월봉 여기 박스 돌파하고 이후에 계속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봉은 121선 지지받으면서 올라오다가 최근 고점 박스 돌파하며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현재 요 추세는 살짝 이탈한 자리에서 여기가 오일선이랑 일치하는 자리입니다 오일선을 이탈했다가 시간으로 또 반등이 나와줬네요. 지금은 요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고점 박스. 여기서도 고점 박스였던 구간이 있었고 뚫고 올라갔고요. 여기를 지켰어야 되는 거죠. 같은 자리가 여기. 또 여기 고점 뚫으면 역대 신고가 가는 거고. 단기 평 나와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5일선은 이탈을 했고 오늘 처음으로 이탈을 했었네요. 그러니까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했으면 되는 자리였고요. 뭐 수익권이 컸다면 평단이 여기라면 수익권이 크니까 5일선 뭐 이탈 정도에는 그냥 버틸 수도 있지만 만약 수익권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평단이 요쯤이었다 그러면 반드시 분할 매도를 시작했어야 되겠죠. 평단에 따라서 매도하는 대응은 다르고요. 아무튼 5일선 이탈이었기 때문에 1차 분할매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 구간이고 그 뒤로 11선 2차 대응했으면 되는 겁니다. 5일선을 다시 회복을 했죠. 시간으로 6% 올랐기 때문에 다시 원 안으로 들어왔고 1차 5일선, 2차 11선, 3차 15일선 단기 입형 보면서 이탈마다 대응해주시고 지키면 홀딩하면 되는 간단한 자리입니다. 다만 이런 고점에서 초보자분들은 이탈할 때 빠릿빠릿하게 손절을 잘 못해요 손절 못하고 자 고수분들은 고점에서 들어갔다 한들 주가가 크게 빠져도 짧게 손절하고 잘 대응을 합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여기까지 그대로 끌려 내려가죠 여기까지 끌려 내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점에서 초보자분들에게 추천을 하지는 못하는 거고요 항상 제가 추천드리는 타점은 무릎 자리죠. 여기가 발이라고 치면 이런 자리가 무릎이고 이제 어깨, 머리 올라간 자리이기 때문에 머리 자리에서는 추천을 하지 않는다. 이런 자리는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다. 다음 원격 진료 관련주 서정진 회장이 비대면 진료 언젠가는 가해할 흐름이다. 인수합병을 검토 중이다 라는 뉴스가 장중에 있었고요. 정중에 고가 찍고 윗골이 남기더니 시간으로도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원격 진료주는 6월에도 보건부 일정이 있기 때문에 6월 일정도 참고를 하시고요. 인성 정부 월봉. 최근 역별 끊고 살짝 바닥에서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2월부터 좀 추천을 드렸죠. 원격 진료 관련주를. 아, 12월부터 추천을 드렸네요. 요 구간에서부터 반복 추천을 드렸고요. 박스 돌파하고 올라오던 자리 일장이 반복해서 잡혔고 최대 30% 정도 수익권 주면서 다시 또 박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해당 뉴스로 고점 13% 고가 13% 찍고 5% 마감했다가 시간으로 또 2500원까지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고 481선 2400원 정도를 종가상 안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위에서 놀아주면 또 다시 힘이 붙으니까. 또한 큰 박스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캔들 몸통 기준으로. 꼬리 기준으로는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크게 보면, 그냥 장기입형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 박스고요. 여기 역배열을 끄는 자리고요. 역배열을 끄는 자리에서 박스로 상승 시도를 보여주는 자리다 아까 월봉에서 봤듯 약배열 돌파 초입 자리 그리고 6월까지 일정이 있으니까 원격 진료 관련 주들은 박스 하단 줄 때마다 좀 눌림매수를 관심을 가지고 잘 봐야 되겠습니다 저항은 오늘의 윗꼬리 그리고 전고점 몸통 윗꼬리 이렇게 세개 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건 여기에요 캔들 몸통 2650원정도 안착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박스 돌파가 완성이 되는거고 다음 소프트센 얘도 바닥에서 박스 주다가 121선 확실하게 안착하고 추세가 나와줬고요 지금 밑에서 박스 최근에 저가 그리고 박스 상단 저항 481선 2000원 저항 얘는 2000원 안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으로 1940원까지만 올라왔고요 2000원 안착하면 또다시 전고점까지 힘이 좀 크게 열릴 수 있고 중간 저항대로는 2200원 보시면 되겠네요. 2200원, 2300원 정도 2300원이 기존에 전고점 저항이었기 때문에. 월봉은 역배열 끊고 바닥에서 급하게 올라오다가 조정이 좀 나왔고요. 다음, 유비케어. 월봉 역배열 끊고 역배열 돌파 초입. 크게 올랐다가 조금 밀린 상태. 바닥권이죠 현재 일부이 이렇게 역배열로 빠지다가 살짝 끄는 자리에서 시간에 3% 상승으로 666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482선 가격이 6550원이니까 여기를 종가상 안착해주는게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여기를 안착해준다면 무난하게 전고점까지 흔들면서 올라갈 확률이 커지는 거죠. 자, 역배열이었던 자리를 끊었으니까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좋은 흐름이다. 과거의 역배열을 끊고 올라왔던 자리는 여기가 있고요. 역배열 끊고 정배열로 다음 비트컴퓨터 2.6% 얘도 원격진료 관련주 크게는 여전히 역배열에 갇혀있고요. 아, 최근에 요 저항대를 기준으로 근사치에서 맞고 떨어졌고 돌파 실패 작게는 이렇게 끊고 급하게 올라왔던 다점이 있었고요 1봉은 481선에 정직하게 저항받고 떨어졌네요 지금은 121선에 저항받고 있고요 이렇게 장기평은 의미있게 저항구간이 되니까 121선, 241선, 481선 이렇게 주요하게 단기 저항대 3개 보시면 됩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66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종가상 6600원 한착해줘야 박스 돌파하고 121선 회복하고 추세를 돌릴 수가 있어요. 역배열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를 끊고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실패하면 조금 올라갔다가 또다시 이렇게 빠지고 이탈하게 된다면 더 크게 빠지는 최악의 흐름도 변계를 하셔야 되겠죠. 무조건 이렇게 빠진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맥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계속 역배열로 쭉쭉 빠질 수 있다 생각을 해두시라는 거죠. 항상 최악의 흐름을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 기회비용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캠트로스 6% 2차전지 관련 주고 LFP 배터리 확대수의 전망 최근에 장기 평돌파 하던 자리에서 VVIP 추천 드렸었고요 바로 다음 날 19% 급등 30% 급등 주고 빠졌다가 40% 정도 또 반등이 나와주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고점 큰 박스였고요 오늘 전고점 맞고 떨어졌고 시간의 상승으로 28,000원까지 올라오면서 여기 고점 경신을 해줬고요전고점이었던 몸통에 12,3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이은큰 박스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월봉을 봐야되겠네요 월봉 큰 박스 크게 W 나와주는 자리 W 반등이 이렇게 크게 나와주고 있다 박스니까 요런 구간으로 보시면 되는거죠 혹은 요런 구간 여기서도 크게 보면 요렇게 뚫고 올렸었고 여기도 요렇게 뚫고 올렸었고 W 반등 박스 돌파 시도 구간 근데 실패하면 요렇게 크게 밀리는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밀렸다면 2000원까지 빠지는거였고 여기서 밀렸다면 6,000원까지 빠지는 거였고 여기서 밀리면 8,000원까지 빠지는 거 최악의 흐름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안착해주면 전고점 향해서 올라가 줄 거고요 현1봉의 지지도 볼게요 내일의 시가나 저가가 1차 지지가 되는 거고 2차는 오늘의 종가 그 다음에 11,500원 그 다음 시가였던 1 8 0 0원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요하게 세개지지 4개죠. 내일 시가나 저가까지 합해서 그리고 추세 예산도 참고하시고요. 다음 CIS 4.7%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고요. 최근에 한농화성이 전고체 배터리 역배열 끊고 크게 올라갔죠. 중장기 추천주였고요. 얘랑 TSI 이수화학 레몬 이런 종목들이 전고체로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CIS는 딱히 큰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고요 이제 순환강세, 키마축기 상승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역배열 끊고 조금 올라가던 흐름이 있었는데 순환강세로 오늘 상한가까지 나와줬네요 장중에 조금 밀렸다가 시간의 상승으로 상한가 마감이 나왔습니다 CIS는 과거에 뭐 아무리 크게 빠져도 올라가는 종목이다 반복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고 크게 올라갔다가 최근은 역배열로 밀렸다가 또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강조 추천을 많이 드렸고요 자, 일봉은 장기 입형 때에서 최근 맞고 떨어졌고 오늘 돌파를 딱 시도를 해줬습니다. 12,300원 요구간이 이제 앞으로도 주요한 지지가 되는 거죠. 현재 주가와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1차 지지는 아니고 3차 지지 정도로 보셔야 될것 같고 오늘의 종가 그리고 요 중간가 주요하게 이렇게 3개 단기 지지 보시면 되고 시간에 4.7%로 상한가 마감을 하고 마감이 됐습니다. 전고점 저항대 하나 둘셋자 밑으로도 세개 위로도 세개 주요하게 저항대 보시면 되겠네요. 좀 약한 저항으로는 15,000원 보시면 되겠고 다음 수젠텍 4% 120억원 자사주 취득 단발성 호재니까 반짝의 무게를 두시고 코로나 수혜로 크게 올랐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쭉 가라 진단 키트 주들이 다 이런 흐름이죠. 신작가를 계속 찍고 있습니다. 자 1봉 최근에 1 년선 맞고 떨어졌고 그 다음에는 반년선 맞고 떨어졌고 이제 앞으로도 요 반년선 맞고 떨어지는 걸 조심을 해야 되겠죠 시간의 상승으로 8600원까지 올라왔고요 일단 여기까지 121선은 좀 이격이 있고 121선이 계속 내려오면서 이후에 최근의 정고점 9200원과 일치하는 자리가 오겠네요 여기 안착하는게 가장 중요하고 61선 지금은 61선 봐야됩니다 9000원 정도 안착하는게 가장 중요하며 여기 41선 맞고 떨어졌네요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이렇게 튀어주는 구간이 있죠 만약에 튀어준다면 어떤 이유로든 튀어준다면 도로 빠질 확률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튀어주고 빠질 때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기회비용을 살리는게 좋다 이때가 최고의 기회였죠 그리고 빠질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이런 흐름이 지속이 길게 될수 있기 때문에 튀워줄때 과감하게 본전 생각 버리고 손절하는 걸좀 권장드립니다. 다 손절 못하겠으면 일부라도 손절을 좀 하세요. 이런 거 계속 내려가는 애들은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만원 수익이 나잖아요. 10만원 수익 나면 수젠텍 같은 종목은 이제 9만원씩 손절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1만원 수익이 남죠. 계좌에 빨간불 찍혀있게 하면서 멘탈은 좀 유지를 하고 계속 갈가내세요. 계속 조금씩 조금씩 없애야 돼요. 다음, 후성 3%. 2차 전지 관련주. 탄소 외출 관련주. 리튬 관련주. 최근 고점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을 하면서 죽었고. 역배 끊고. 좀 행보해 주다가 박스 돌파하면서 올라왔네요 음, 최근에 질문이 있었던 종목인데 박스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가능하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때 질문이 한번 있었죠 박스 돌파했고 요 박스 돌파했고 이렇게 크게 박스 구간이었기 때문에 어, 1차 매수 가능하다 그 이후에 또 박스 주다가 이탈 기존의 박스 하단도 살짝 이탈했다가 올라왔네요. 여기 최종 지지는 지키고. 이렇게 박스. 오늘 박스 돌파 장중에 하면서 장기 입형 동시에 다 뚫고 올라왔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17,200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481선. 14,700원. 3차 지지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1차 지지는 16,000원 보시면 되겠네요. 저항대는, 이렇게 전고점 하나, 전고점 둘, 전고점 셋인데, 여기서부터는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2만원부터, 2,500원 정도. 대칭으로 그냥, 저항대 보시면 되겠고요 19,000원 정도 안착이 가장 중요하죠 19,000원 안착부터는 힘이 좀 크게 열립니다 그리고 19,000원은 월봉상 주요한 지지였던 자리죠 지지였던 자리가 저항대로 바뀌니까 이전 맥점 항상 주요하게 잘 보셔야 돼요 과거 차트를 봐도 여기서 박스가 한번 있었고 여기가 지지 자리죠 이탈을 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저항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저항 많이 받고 안착하고 다시 요구간을 돌파하면서 한참 뒤에 올라갔고요. 다음 TFE 신규 상장주 반도체 관련주 3.3% 상장 시가가 만원입니다. 만원이 맥점인거죠. 여기서는 안착을 실패했고 이번에는 갭 상승으로 쭉 올라갔네요. 만 1500원 1차, 만 10, 1000원 2차, 만 10, 500원 3차, 만원을 4차 시지로 주요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는 지금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지하가 된 거고, 어, 지하세계에서 놀았던 자리고, 기존의 맥점 만원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1층이고, 단기 시지네 4개 주요하게 보면서 대행하시면 됩니다.